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누치를 잡으러 온지 벌써 3주차가 됐습니다 오늘 도전해볼 건 바로 이 루어 낚시인데요 이 루어 낚시로 누치를 오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누치 구경을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서 누치 꼭 낚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치 못 잡으면 제가 물에 들어가서 입으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hours later. 어, 야. 뜨거... 우와... 우와... 우와... 와, 는거 뭐야. 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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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우와. 우와 이거 봐.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3주만에 꾸찌 잡았어요. 뭐 입으로 문건 아닌데 지느러미에 껴있거든요. 우와 이거 봐. 지느러미에 껴있는데. 야 이거. <웃음> 제가 3주만에 나왔습니다 3주만에. 우워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 누치 친구 보내주도록 할게요. 어, 야, 내가 떼, 떼떼 가만있어. 가만있 가만있어. 어, 어, 어, 어. 야, 야, 진짜. 크기도 어. 어마어마 이제 가야. 이제, 이제 집 가. 집 가도 돼. 야. 우리 누치 친구, 이제 집 보내. 집 가야 되는데. 왜 누워 있어? 아, 우리 집 가요. 누치 씨. 어우, 진짜 크다. 어우. 어이, 무거워. 돼지야, 돼지. 자. 조심히 가요. <웃음> 고마웠어요. 잘 가. 야, 진짜 크다. 일단, 내친 김에. 한 마리 더 잡아봅시다. 한 마리 더. o hour later. <목소리> 와, 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 가족가족 야 이게 떨어져 버리네. 와 진짜 힘 하나만큼 대박인 것 같아요. Hours later. 오, 히트. 와. 와. 와 보여요? 베들림어와와와 아 a l i n 지금 힘겨루기 중입니다. 힘겨루기. 와. 야. 야시 올라와 와, 와, 와, 와, 아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녀석, 와, 와, 와, 야, 제대로 물었습니다, 제대로. 야, 와, 야,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문녀석을 잡았습니다. 와, 사이즈가, 야, 이거 50cm가 넘을 것 같은데, 한 60cm 정도 돼보입이다 아,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와.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와, 이거 제대로 물었어요 와, 아 대박!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었어. 일로와, 일로아저저 녀석 끝까지 이야, 씨. 일로와, 아아 씨. 끝까지 힘을 쓰네, 이 녀석. 일로와, 일로 오라고 와아로와가 니도 고생이도 나 니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자 집이가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물고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2주 이제 3주 차 돼가는데 드디어 낚았습니다 드디어 아 진짜 아 너무 눈물 날것 같아요 진짜 아 드디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제 자신에게 2, 3주 동안 고생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도전해서 이렇게 빛을 발했습니다. 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것 같네요.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와 진짜 하, 그간 3주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 아직도 그 어마어마한 녀석이 올라올 때그 짜릿함과 그 느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설렘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